떨어뜨릴 동안 다른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먼저 언더커버를 탈거하고요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합니다 리어 디퍼런셜 오일부터 드레인 합니다 배출되는 오일의 냄새로 봐선 상태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플러거는 별도의 와셔가 없으며 오일 누유를 막아주는 전용 실란트를 도포해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모토렉스 펜타 LS입니다 해당 차량의 디퍼런셜 오일 규격인 GL5-75W-90을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프론트와 리어 디퍼런셜 오일에 주입됩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에도 실런트를 도포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프론트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작업 방식은 리어 디퍼런셜과 동일합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작업부위를 클리닝합니다 이제 트랜스퍼케이스오일과 미션오일 교환을 위해 전용 잭으로 지지한 후 변속기 마운트들을 제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상태는 예상대로 매우 안 좋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나 디퍼런셜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되는 동안 미션 오일 온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네요 미션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오일팬을 탈거 후 필터도 제거하고요. 오일 필터에 부착된 마그넷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메탈송 슬러지가 다량 포집되어 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보입니다. 흔적에 남지 않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오일펜을 클리닝합니다. 신품 오일 필터와 펜볼트, 드레인 및 레벨링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세척이 끝난 오일편에 신품 가스켓을 장착 후 대기합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 드레인이 끝났으면 드레인 플러그를 토크체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의 모습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토센 전용 규격인 G055-145AE 스펙의 오일로 해당 오일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율을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체결하고요 신품 오일필터를 장착 후 가스캣을 교환한 오일팬을 달아줍니다 고정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1차 체결하고요. 각도기를 이용해 2차 체결합니다. 지침서에 명시된 조임 토크 및 순서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신품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변속기 마운트를 토크 체크를 합니다. 각자적인 관계로 대부분의 멀티 규격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공식 소위원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해당 오일에 대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 잘 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오일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온도가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변속해 주고요. 피단에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 내인 42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바디브레이스를 토크 체결합니다. A6에서 배출된 오일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미션 오일입니다. 좌측은 기존 사용류, 우측은 레벨링 시 나온 오일입니다.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고요.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입니다 좌측이 기존 사용류, 우측은 신유입니다 색깔만 봐도 상태가 엄청 안 좋았던 걸알수 있습니다 기존 프런트와 리어 디퍼런셜, 그리고 신유의 모습입니다 교체된 미션일 관련 볼트들의 모습이고요 오일 필터와 가스켓의 모습입니다 시연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합니다. T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됩니다.